오케이 또 이니 바지사 잘난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. 일단 대충 그래요. 중요 사양은요. 코기형님 안녕하세요. M4요? M4 한번 들까요? 그러면. 미사일 좀 개돌 가고 싶긴 하네요. 상대분들은 무조건 개돌 나오는 스타일인데. 와우. 아 야, 지기참 아이고. 아군이 승리하 아, 근데 코형님 그러면 제가 아, 대캠때 데... 들을게요, 대캠. 대캠 우리 엄청 밀리거든요. 차라리 그러면 미사일 쓰나 하고 대캠 때돌격하겠습니다 어 야생님 머서요아이 하하 가서 잡는 사람이 없다 돌격 진짜 내가 가야겠다 씨 뭐야 하야 세연님 언제 오셨노 깜놀 아다 아군이. 아이고 늦었다. 아 이거 오디오 매칭 플레이 안 만들어 주나 드래곤 플라이? 팔대파 사람 너무 많다. 한 번씩 그럴 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? 여덟 명 너무 많다는 느낌? 팀 플레이 하기에 오데오가 밸런스가 더안 맞을 수 있을라나? 일단 이거하고 그 확실히 대캠때 앰프 한번 듣기요 약속 그.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사 맵을 자르면 가능한다고요? 맵? 맵을요? 아 오케이 확인 좀 버스 형님 오안 까지노? 그래 그래. 또 나왔다 그래, 원래 나오면 은 이렇게 잡아먹히는게 정상인데 그동안 근데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게 재밌긴 하다 이 설치되었습니다. 이 아이가 제발 컴온 째키로 와우 까비 아 위성 위성 아 금스나가 답이었다. 구세주, 금순아. 자, 이번에 한 번, 고레이 고로티. 역시 한 바퀴. 뭐, 어때? 한 바퀴는 필요하네요, 적응할 때. 아유, 적극 접핑... 아 눈치 없게 야, 참... 방금 스나맞고윈체 맞지 않았어요? 아, 바보야 딱 잡고 작디 잡을려는데 아하! 오케이 셔터빙 깝니다 자 매직빙 하나, 빙 두개 깠어요 아, 이 사치 됐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손이 풀리고 있구나. 아, 나두개 까네. 아, 나세개 까네. 일장폭을 자꾸 까는 이유이게 자꾸 몇번 죽다보면 이제 일장 안가거든요와 바보야 아 근데 대캠수나 들고 싶긴 하네 갑자기 아 약속했으니까 대캠은엠포 원래 가물로 왔을 때쭉 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죠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으쌰. 아하. 옆발이었는데 내 기억에 내 소리는. <웃음>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미션... 옆발이었는데 야. <웃음> 싸풀도 좀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이게 작디야? 작업이야 헷갈렸는데 이제 좀 분간이 가네 울펜 발소리구나. 어. 그럴 것 같더라. 세게 박았는데 안 죽더라. 근데 상대형들 이상하게 생각하겠다. 한, 한 세, 한, 한 바퀴 정도 거의 뭐 밥값이랑 오버셋 근저리로 똥싸다가 갑자기 샷 올라오니까. <웃음> 뭐지? 온 했나? 오, 나이스. 미션 배치되었습니다.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4대4 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했는데 일단 나이스 개구발 잡아주겠지? 끈끈끈끈끈 끈. 아 이거 1킬로 만족할 판이 아닌데 자꾸 아, 수비구만 아, 수비가 좀 아쉽게 하면 그래 큰통 누가 가지 우리? 우리 셔터는 안 보네 큰 중간 두번째 샷이 원래 맞아야 되는데 수비가 조금 아쉽네 큰 들어온 사람 살아있는데 아직 분이 승리하였습니다. 돌격하면 딱 붙박이 있어야 되는데, 붙박이장 연막 두개깐건가왜 색깔이 저 연막 꺼질 때 됐죠. 여기에 있는디 띵이네. 아, 빠졌구나. 맞춘 거같은디 아, 개고 진짜. 아이고, 셔터. 아니 꼭 우리 편이 빼는 자리에 들어오냐. 판단이 이렇게 맞냐? 아, 맞아요, 이거. 수비. 네, <웃음> 아쉽다, 아쉬워. 지나간 거 같긴 하는데. 갔다 이번에. 뭐야? 없는데? 뭐야? 안 왔네? 커피 형님 안녕하세요 저도 좀 잘하고 싶네요 오늘 너무 못해가지고 이겼다. 그래 위상부터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듯? 자 일단 대캠 약속대로 엠포 하반 하고 바로 빠진 건가? 와 근데 어, 근데 다 빠졌으면은 스나가 왜 저기 보고 있지? 한참 상거에서 이스와 아, 우리 첫 승인가요?